음, 비내리는 남송, 어, 음. 아, 행 열차에. 아, 우리 집 왔다. <웃음> 여보, 우리 예쁜 여보 어디 있어? 어? 어? 여보, 나 왔죠. 아이, 음. 아이씨. 애들 자고 있으니까 조용히 씻고 어? 방에 들어가서 자요. 애들 자. <웃음> 음, 음, 음.. 우리 예쁜 어 음, 아들을 딸보고싶네 <웃음> 시끄럽게 하지말고 조용히 들어가서 자라고했다 어음.. <웃음> <웃음> <웃음> 오늘 기분좋아서 한잔했지 뭐야? <웃음> <웃음> 왜 시켰나보네 어어 아, 아, 더워더워 음. 아, 옷정리해줄게아야 어, 어! 어! 어! 담배 냄새! 어? 오늘 회사에서 회식할 때 주위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폈나보네? 음. 반면 우리 여보는 담배를 피지 않겠다고 금연 선언을 하다니 우리 여보는 참 기특해! 응? 응. 음, 음, 음, 음, <웃음> 아, 옷을 이렇게 팍팍 털어서? 음 어. 응? 음? 어? 이게 뭐야, 여보? 여보 주머니에서 왜 담배가 나와? 음. 음음음음음아어 그게 뭐지? 어 그래. 오늘 오랜만에 근육 파겟심맛좀 볼까요? 어어어 근육 파겟아아아 <웃음> 속 쓰려. 여보, 해장국이 필요해. 해장국. 아이고, 아쓰려아보해장국이필요이해장해해 아이고, 아이고, 내이사람이사람이쁘다이고아고아이 자, 아이고, 차려놨으니고 얼른 고고아풀어아아역고 아이고, 최고아잘먹아게아빠 <웃음> 눈도, 눈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어. 엄마한테 혼났지. 어, 어. 아, 그런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여보, 한 번만 더 걸리기만 해봐요. <웃음> <웃음> 아빠 담배 피다 걸렸구나. <웃음> 아, 아 진짜 아니야 그런 거. 다른 사람이 핀 건데 엄마가 오해한 거야. <웃음> 참나. 그럼 담배랑 라이터가 왜 옷에서 나오는데요? 나야 모르지 근데 나 진짜 안 폈어 아빠 담배 피면 빨리 죽는다는데 꼭 끊어야 돼 그래 아빠 폐다 썩는다 우리랑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지 절대 담배 피면 안돼 아, 그럼 이번엔 꼭 끊을게 우리 가족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자 하, 담배 끊기로 가족들이 약속했는데, 너무 참기 힘들고만 그냥 딱, 한 대만 피울까? 아, 안 돼! 안 돼! 참아! 이겨맨! 근데, 한대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으, 아, 진짜, 어떡하면 좋지? 어? 어, 저기, 저기, 괜찮으세요? 심하게 기침을 하시네. <웃음> 난 괜찮아. 그러고 보니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금연 중인가봐. 아, 네 그렇긴 한데 제가 끊고 싶어서 끊는 건 아니고 가족들이 싫어해서요. 마음이야 이미 담배를 피고 있는데 참 힘드네요. 이번에도 담배값 주머니에 있는 거 걸려서 금연하는 척 하는 거 걸렸지 뭐예요. <웃음> 안됐구만 여기 한대 주겠네 어? 아어떡하지아 그래 한대 정도 괜찮잖아 아 감사합니다 <웃음> 그래 나는 담배는 진짜 못 끊겠다 근데 아까부터 무슨 고민이 있어 보이시는데요? 나 고민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인생이 아쉬워서 그렇지. 힘든 일이라도 있으신가 보네요? 흠... 음. 난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겠어.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 그럼 다음에 보자고. 아, 담배 필요하면 뭔뭐 말해. 언제든지 줄 테니까. 어차피 나는 이 한갑 다못필것 같거든. <웃음> 아, 아, 네... <웃음> 어딘가 재밌는 아저씨네 난 마저 펴야겠다 으흐흐흐흐흐흐흐 냄새가 나는거 같기도하고 당신! 담배 피었죠! 아.. 니야 담배 안 폈어 아내 주머니도! 뒤져봐! 담배같은거 없으니까 흠! 음. 어디 보자 어? 없네? 아 그래요 잘 생각했어요 가족들을 생각해야죠 담배를 많이 피면 건강에 엄청 안 좋다고요 걱정마 어서 저녁 먹어요 애들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 아빠 오셨어요? 다녀오셨어요 아이 그래 다들 밥안 먹고 기다리고 있었어 아, 우리 사랑하는 아들딸 밥 먹자 아음음음음다음음음음음음음음었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고 싶잖아? 음음음지음음음시음갈지음 갈게요!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아음어 아무것도 아니야! 아! 어이쿠 맞다 오늘 저녁에 잠깐 회사에 연락하기로 했는데 아 전화 좀 해야겠네 나가서 전화 좀 하고 올게 음, 전화를 못하러 나가서 해요 집안에서 하면 되지 어? 어? 어? 아 중요한 전화라서 말이야 나갔다 올게 아유 그럼 빨리 다녀와요 오늘 세거지는 여보가 해주기로 했잖아 아 아이쿠 그럼 어 쉬고 있어 쉬고 있어 음 음? 음 어? 어? 에이 아까 그 아저씨 없네 하 한갑을 사면 다 필거 같고 담배 한 대만 딱 피고 급연하려고 했는데 아쉽다 형씨 나 찾아? 어? 아저씨 있어 군요. 제가 밥을 먹었는데 너무 담배가 피고 싶어서. 아, 그렇지. 식사 후엔 담배 참기 힘들지. 자, 여기 담배 한 개비. <웃음> 으, 감사합니다. 음. 아, 여기서 바로 한대 피자고. <웃음> 음, 좋아요 아저씨. 아저씨 네.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침이 너무 심한데 어디 몸이어도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에 맞아 나시한부야 네? 네? 시한부 아, 의사 말로는 며칠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 난곧 죽어 어쩌면 이 담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고 다음에 피는 담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몸이 되어버렸지 <웃음> 에이 그렇게 심각할 필요 없어 난 나름 즐겁게 살고 있거든 아내 이름은 가철로라고 하네 들어는 봤겠지? 나는 한때 엄청 유명했던 래퍼라고 음 그렇군요 가철로씨 지금이라도 건강을 챙기면 괜찮지 않을까요? <웃음>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 마지막으로 그녀석이랑 마지막 랩 배틀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음. 어쨌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니 속 시원하군 아 자네 이름은 뭔가? 아 저는 잉여맨이라고 합니다 <웃음> 그래 만나서 반가웠어 이제 딱 담배 한 개비가 남았군 이건 아꼈다가 중요한 순간에 펴야겠어 잘 있게 렘 여기서 처음 본 아저씨였는데 마음이 참 따뜻한 아저씨인데 시한부라니 안됐군 안됐어 담배가 심하게 피고 싶다 아무도 없지? 여보! 나왔어! 아, 아 동창회가 너무 늦게 끝났지 뭐야? 나 없다고 담배 피고 그런 건 아니지? 어... 아안 피워! 안 피운다고! 음 피우고 싶지만 말이야... 아휴... 음, 음. 어! 맞다! 아까 보니까 여기 아 골목에서 사람 한 명이 쓰러져서 난리가 났더라고 어 진짜? 큰일이네? 그러니까 약간 젊은 아저씨였는데 어떤 젊은 애랑 랩 배틀하다가 쓰러졌다고 하더라고 한때는 뭐 유명한 래퍼였다나 뭐라나 <웃음> 이름이 가.. 가.. 뭐였더라.. 가첼로? 뭐 그런거였는데? 뭐.. 뭐? 가첼로? 어 맞다! 가첼로! 가.. 가첼로! 어디가! 아저씨! 정신 좀 차려봐요! 사망하셨습니다 가족 되십니까? 가족은 아니지만 그냥 아는 아저씨예요 랩배트를 하다가 담배를 피우고는 쓰러지더라 알겠습니다 어? 어? 어? 뭐지? 혹시 아무래도 내가 죽었나 보네 <웃음> 이제 기침도 안 나오는군 혹시 내 담배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마지막으로 랩 배틀을 하고 죽는 게내 소원이었는데 당연히 소원이 이루어졌나 보다 너와 더랩 배틀을 하고 싶지만 이 모든 건 나의 잘못이야 담배를 진작 끊었다면 이렇게 죽지 않았겠지 혹시. 자네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오래야 할지 잘 알겠지? 그리고 꼬마야 너 덕분에 즐거웠다 둘다 잘해 줘가철로 아저씨 o h a y